공부가 있는 사람 있고 사업운이 있는 사람 이 있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뱀띠들 10월 생일부터 좋아요 청년에는좀 고생을 한다 하지만 은 노년에는 돈이 많이 쌓여요 범띠들이 있어요 범띠들이 정월에 내가 천복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천복이 들어있으면 돈이 항상 있어요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7월 이럴 때또금전이 많고 자기가 움직여야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생일 끝자리의 번호에 따라서 그만인 7월에 뭐 생일에 공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사업운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뱀띠들 10월 생일부터 좋아요. 초보다는 20일 넘어서 생일 가지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재물로 깔고 앉아 있어서 초년에는 좀 고생을 한다 하지만은 노년에는 돈이 많이 쌓여요 머리가 좋은 사람 또 재물운이 많고 사업운이 있는 사람은 보면은 막 5,6일생들이 머리가 좋으면서 잘해도 공부를 안하려그러면은 사업운이 좋아요 어, 10월생일, 11월생일 정월생일이 또 돈이 많아요 정월 생일이 20일 넘어서 금전이 있어요 범띠들이 있어요 범띠들이 정월에 내가 천복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27일 생 정월 생일 27일이 뭐 그거 나이 따라 좀 다르지만 내가 천복이 들어있으면 돈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복이라는 게 사람이 한 개만 갖고 있어도 괜찮은데 이게 세개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천복이 세개 있는 분들 어떻게 했면 부모 덕이 있고 내가 사업하면 사업 덕이 있고 내가 금전덕도 있고 머리가 비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21일 넘으면 공부보다는 사업적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는 거, 고 많이 그런 운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뱀띠들이 10월, 11월, 1월 이 이띠들이 아마 금전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범띠들 도 1월 생일들리, 1월 생일도 뭐 다는 아니지만 1월 한2 0일 넘으면. 그 분들이 또 금전운이 있어요. 금전이 나가고 또 들어오는 게 형국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고 그러니까 범띠들이 이런 생일이면 욕망이 많아요. 남자 같으면 어 뭐의 욕망, 사업의 욕망도 있지만 이 관운의 욕망도 있어요. 또 살아가면서 꼭이 이, 날짜로 말고 관상에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요 관상이 조금씩 바뀌면서 돈이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날짜로만 볼 수는 없고. 난 날짜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도 뭐 돈이 많아 그런 분들은 손이나 얼굴 간상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에도 복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아요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 7월 이럴 때또 금전이 많고 또뭐 토끼가 정월 생일이면 자기가 움직여야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해주신 그 달분들 외에 그런 분들은 뭐 다른 방법으로 좋아질 방법이 있을요 좋아지는 게 내가 그러잖아요. 관상, 손, 또 다른 데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배우자한테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모자란 거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고 초년에 돈이 많은 사람이, 노년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동갑내들이살때 여자가 생일이 빨면 많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동갑내들은 무조건 남자가 생일이 빨라야 돼. 그래 노후에까지 돈이 있는데 초년에는 돈이 많아 여자가 생일이 빠른데 근데 노년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 보편적으로 많다는 얘기야 다 그렇진 않은데 돈내는 여자가 생일이 빠르면 처음에는 돈이 많은데 갈수록 돈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는 꼭 가리고 가셔야 돼 띠마다 이제 뭐, 뭐 생일달에서 식복을 타고나고 이런거 자세히 아시려면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거 보편적으로 뭐 10월달이라는데 서, 선생님 난 10월 생일이 뱀 띠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 기지? 그런 관상에서 까먹는 것도 있단 말이야 꼭이 날짜에서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 관상도 그래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저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상담을 하세요 자세히 그게 제일 편하고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